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염소원의 배상 보장법 제3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30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 선박과 유료 저장 보선에 대한 유료염소원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제1절 일반 선박과 유료 저장 보선의 유료염소원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제 43조 내지 제 46조까지 4개 조문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중에 제 43조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제 44조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의 배상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조문을 보면요. 제 44조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의 배상책임 제 1항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에 의하여 유류염손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해당 유류염손리가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2항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염손의 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제3항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을 있습니다. 이 조문은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으로서 어, 법 제2장의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배상책임의 주체, 배상책임의 원인, 책임원칙과 면책사유, 선박소유자의 구성권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 선박소유자의 결과책임원칙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과 그 금액의 결정에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소유자는 어, 법 제5조 제1항을 중용하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그유류저장무선이 선박소유자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주체인데요. 유류저장무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이러한 선박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어 유조선과 일반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8조 제1항, 어선법 제13조 제1항 또는 외국법령에 따라 선박소유자로 등록된 자 등과 외국국적유조선이나 의 일반선박을 대한민국 국민이 선제용선한 경우의 선제용선자를 선박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저장부선의 경우 항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법 등에 의한 선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선박법 등에 의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산으로서 유류저장부선의 소유권을 가진 자를 선박소유자로 보게 됩니다. 이 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법적 절차를 단순화하여 유료의염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선박 소유자와 임차인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내부관계에서 구상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의 개념을 정의한 법제 2조 제4호 중나음목에서는유류저장 부산의 소유자와 임차인을 선박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법상의 선체용선자와 동일한 의미로 볼수 있는데요. 선박이 임차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운항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선박소유자로 관조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의 확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료오염 손해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선박 운항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해상법상 책임의 주체로서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소유권에 유무하는 별개로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운항상의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선박을 임차하여 운항하는 임차인은 해상법상의 선박소유자로 볼수 있습니다. 법 제5조 제3항의 해석상 유류오염손해 배상사고가 1년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사건 당시의 유류저장부선의 임차인을 사고 당시의 유류저장부선의 임차인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유류오염손해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류저장부선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법 제44조 제1항은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소원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3호에서 유류저장부선은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류저장부선은 항행용으로 건조되거나 개조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보습니다 어, 선박안전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선박의 정의를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 관로 열고 선의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관로 닫고와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물이 정하는 우유식 해상구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과목에서 어,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료임손해배상보장법상의 유류저장부선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가목의 해상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난파선인데요. 유류저장부선이 해난을 당하여 침몰되거나 좌초되어 전손된 경우, 해난으로 인하여 유료임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사고 당시에 유리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전손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는 유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유리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리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유리오염손해가 침몰 또는 좌초를 초래하는 해난과 시간적 간격이나 효과의 측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으로 볼수 있겠지만 해남과 유료오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용선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군용, 경찰용, 기타,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료 저장구선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합니다. 다음은 유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대상유류는 유류저장부선은 유리 유리를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악능력이 없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입니다. 유류오염의 원인이 되는 유리도 법제 2조 제5호에서 정의한 유리로서 저장된 유리를 의미하고 선용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제 46조에서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하여 유조선의 유류오염 배상책임을 규정한 제2장의 책임제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보아 유류 저장 부선에 산적으로 저장한 유류를 법 제44조에서 의미하는 유류로 보이고 니다이 산적으로 저장한 유류는 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화물류에 유사한 개념으로서 선박에 저장된 지속성 탄화 수소 광물성유로서 원유, 중유, 선용, 연료유, 윤활유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중유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않으냐는탄화수소유를 의미합니다. 또 지속성 유류는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유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않으하는 탄화수소유를 의미하는 유류로 보기 때문에 지속성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해변의 짧은 유막을 형성하여 해안까지 이동하는 점성이 강한 기름으로 심각한 오염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휘발유, 항공유, 경디젤유 등류 등 휘발성이 강하여 해변에 잔류하지 않거나 동식물성 기름 등 유해한 잔존물을 남기지 않아 오염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지속성유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유류오염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저,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유류오염 손해는 유류저장 부선에 의하여 발생한 다음에 일관간 손해 또는 비용인데요 첫째,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관계없이 유류저장 부선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유류저장 부선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비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른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2. 방제조치비용 3.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여기서 유료염 손해는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방제조치 비용이나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원인이 되어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류의 유출 또는 배출이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절박한 우려가 있거나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해 니다즉 사고와 유류오염과의 인과관계 또 유류오염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각각 존재해야 합니다. 사고는 유류오염 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류오염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음 유류저장부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유류저장부선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조 제7호 감목 유류오염 손해나 손해에 대해서는 첫째, 유출은 유류저장부선으로부터 유류가 흘러나오거나 나간 것을 의미하며 배출은 유류저장부선에서 유류를 내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고의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법에서 규정한 유류가 유류저장부선의 외부로 흘러나가서 오염손해를 일으킨 경우는 모두 이 법에서 말하는 유출 또는 배출에 해당됩니다. 이어 두번째 유류저장부선 외부에서 발생하는 유류저장부선 자체가 이번 멸실훼손이 아닌 인적손해나 물적손해를 의미합니다. 세번째, 유료오염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손해란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로서 손해의 종류는 보호법익에 따라 인명의 사상과 같은 인적손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나 기타 권리에 가해진 물적손해, 해양동식물의 멸종이나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환경손해등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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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른 비용에 하나여유류오염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손실 또는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단순히 발생 우려가 있는 침해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책임의 성립단계에서의 손해는 피해자에게 생긴 자연적인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상범위 배상액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 손해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방제조치비용이나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2조 제7호 나목과 다목에서 음 규정한 유료염 손해인데요. 첫째, 법제2조 제7호 나목은 사고로 유료염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유료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얘기합니다. 유료염사고로 법 제2조 제7호 가감목의 손실 또는 손해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 유류저장무선의선박소유자가 직접 취한 방지조치로 인한 비용 및 이들이 방지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한 방지조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행정대집행한 방지조치 등으로 발생한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법 제2조 제7호 다목은 음 사고로 유료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 유류저장 무선이 승박소유자가 직접 취한 방제조치 및 이들이 방제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한 방제조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행정대집행한 방제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추가적인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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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충돌 좌초 유료의 배출 등 유료 오염을 초래하는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유료 오염 손해는 유료 유출 또는 배출로부터 발생된 오염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피해자가 유료 저장부선의 선박 소유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 당시에 유료 저장부선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었다거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료 저장부선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 생긴 오염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하여 각각의 원한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유류오염 손해의 발생에 일반 선박 측의 과실을 묻지 않는 음격책임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요. 유류저장부선 측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유류저장부선에서 유출 또는 배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오염이 발생하고, 이 오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을 합니다. 어, 둘 이상의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 오염 손해의 경우 어느 유류 저장 부선에서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유류 저장 부선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각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오염을 발생시킨 유류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손해의 발생에 미친 비율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을 하는데요.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된 각각의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음으로써 책임 주체를 확장한 것은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게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손해가 자신의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면하고 손해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원인이 되었는지를 입증한 때에는 그 부분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봅니다. 어, 다음은 채권 발생의 원인과 책임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권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법제 2조 제7호에서 규정한 유류오염 손해는 선박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채권 발생의 원인을 규정한 것입니다. 법제 2조 제7호 과목은 사고로 인하여 유류가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유류 저장 부선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선박 소유자가 부담할 주된 채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법제 2조 제 7호 나목과 다음목은 가목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 비용과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라는 점에서 부수적 채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다음은 주된 채권인 법 제2조 7호 감목에서 유료오염 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 발생의 원인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채무가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누렸을 장래의 이익을 실현시켜주는데 목적이 있는 채무 불이행과는 달리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졌던 기존의 권리나 법익을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애초부터 어떤 권리나 법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때에는 이것, 그것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은 유류저장 부선으로부터 연료유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선박 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책임이 발생하도록 하는 결과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와는 다릅니다. 부수적 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음 방지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도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과실 용도를 묻지 않는 결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 법 제2조 제7호 다음목의 방지조치비용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와 방제업자와의 계약에 의한 방제비용 채권인데요. 해양환경관리법 제 64조 제 4항에 따른 방제 비용 등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5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유류 저장 부선의 유류염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어, 제 2항 돌이상 유류 저장 부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염 손해가 어느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유료의염 손해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어, 1.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2. 이목 어,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 및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제3목 어, 국가 및공공단체항로표지 또는 항인보조시설관리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입니다 어, 3항 유류오염손해배상사고가 1년의 사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 의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제4항,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을 유류 저장부선에 의하여 유료 오염 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류 저장부선의 선박 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하여 그소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 책임인데요. 어, 법제 44조 제1항은 단수조항에 의하여 법제 5조 제1항 단서에서 일관 법정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류 저장부선에 의한 유류 오염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류 저장부선의 선박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7호 감옥에서도 유류 저장부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발생된 오염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유류 오염 손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 저장부선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된 사실, 유출되는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한 오염사실, 오염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의 발생만 입증이 되면 선박소유자의 과실금으로 묻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영미법상 음격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 개념으로는 결과 책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출또는 배출된 유류가 유발한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만으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결과 책임이라고 볼수 있고요.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은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한 유류 오염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만을 원인으로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법 제3장 제2절, 어, 즉그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유류 오염 손해 배상 보장 계약의 규정에 의한 강제보험 제도를 통하여 그 위험을 분산하게 됩니다. 다음 면책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44조 제1항 단서는 유류 저장 부선에 의한 유류 오염 손해가 다음 열관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불강력으로 발생한 경우, 두번째,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 및그 사용인이 아닌,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삼, 세번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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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국의 경우에는 면책사유의 판단 기준으로 불가피함이라는 문구 해석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통상적인 면책사유의 판단 기준이 불가항력의익히보다 좁게 해석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도 이와 같은 사유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음을 선박수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적인 주의와 해기기술을 다했다는 입증을 하는 것으로는 면책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6조를 준용하는데요. 배상 책임의 고위는 유료저장 부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저장 부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 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박 소유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 책임 원칙은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고 불축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복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선박 소유자 측의 책임을 지움으로써 법리적으로는 선박 소유자 측에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 책임 원칙을 보완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유료 오염 손해의 발생에 규칙 사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이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대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리상 유류 저장 부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료 오염 손해가 어느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연료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비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유료오염손해가법 제5조 어, 준용 제1항단서의 면책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비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있습니다 어, 다음은 유료오염손해배상청구권의채적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11조를 준용했는데요. 권리의 소멸,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유료오염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청구가 없는 경우는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발생시킨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인데요. 법 제44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할 경우 선박소유자에 대한 청구권도 포함하고 을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당의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하이도니다 제척기간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 원인이 된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을 경과한 때는 당연히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 당의 유료오염 손해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날을,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피해자가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수일이 지나서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최초 유류오염소리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어, 유류오염소리가 어떤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해석 문제가 되지만 유류오염소리가 날을 더해서 누중된다고 해석되는 한 특정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날이 최적기간이 기상일로 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일에 걸쳐서 손해의 발생이 불가분일 때는 기간은 일체가 되어서 확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유류오염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이란 것은 유류저장부선이 침몰한 후 외판의 파공이나 부식과 같은 원인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유류오염 손해가 생긴 때 특히 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고가 1년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6년의 기간은 최초의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료오염 손해의 원인이 된 사건이 여러 개 관련된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상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료오염 손해와 그 사건과의 사이에 엄격한 의미의 상당 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고 양자간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재판상 청구라는 것은 반드시 소송의 제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명령의 신청, 민사조정의 신청, 책임자한 절차에 의해 참가, 중재인 선정의 통지, 파산선언의 신청, 파산절차에 의해 참가, 회사회생절차에 의해 참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배당요구, 화해절차 참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자, 이상 그 유류저장보선에 대한 유료오염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것을 다시 정리해보고 첫째,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저장보선의 개념과 책임원칙에 대해서 설명해봅시다. 두번째,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음격책임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도 토론해봅시다. 아, 이상으로 제30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